집값이 떨어지면서 치솟기만 하던 전세가도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다음 달임대차법 시행이 년이 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란 예상과 달리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선 입주 대란 조짐까지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의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6억 7,788만원으로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이 떨어진 것은 2019년 4월 이후 39개월 만에 처음이다. 강북 14개구의 평균 전세값은 지난달 5억 6,066만원에서 이대로 6,059만원으로 하락했고 강남 11개구는 7억 8,820만원에서 7억 8,809만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월 3억 9,206만원에서 7월 3억 9,161만원으로 인천의 아파트는 2억 1,570만원에서 2억 1,481만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세값도 이달 평균 4업 6,846만원으로 2019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반면 금리 인상 여파로 월세 수요는 내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20%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여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연환산 이유를 말한다. 경기도의 전월세 전환율도 6월 3.97%에서 이달 4.00%로 오르며 4%대에 진입했고 인천은 4.53%에서 4.56%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도 6월 3.80%에서 3.82%로 전환율이 상승했다. 업계는 전세값이 하락한 것은 최근 전세 물건은 늘고 있는데 금리 인상, 계약행 신청구권 사용 등의 영향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물건은 지난달 기준 49,819건으로 한달전에 비해 11.6% 증가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월세이자율보다 시중은행 금리가 더 높은 역전현상으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낀 반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도 전세값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고금리는 연 6%선을 넘어서면서 세입자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월 입주 대란 빨간불 상황이 이렇자 입주 예정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집에 들어가려니 금리 인상 여파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채울 방법이 없고 잔금이 있더라도 기존 집을 정리 못해 사실상 입주도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입주 물량까지 크게 늘면서 입주예정 지역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전세매물의 적체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아릴리사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5,282가구로 작년 11월 47,386가구 이후 가장 많다. 수도권은 전달보다 8% 줄어든 1 6,010가구, 지방광역시는 1 9,27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기존 집을 팔아 새집 잔금을 충당하려던 이들의 계획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역대급 거래 절벽에 집값을 내려도 관심을 갖는 수요자는 소수에 그치고 그마저도 가격을 더 내려달라는 요청에 허탕치기 일수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황대나 보인다는 마이너스 p 매물까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오는 8월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시 동대문구 a 아파트의 경우 임대를 제외한 860가구 중 300가구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집주인들이 기존 집이 안 팔려 입주를 할수 없게 되자 전세를 내놓았지만 세입자도 많지 않아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이 단지 내 상가 s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다 보니 새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가 눈앞으로 다가온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 시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기울어 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인천 부평구의 시단지 전용 49세곱미터는 최근 약 3억 2천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같은 주택형의 평균 호가는 4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지만 결국 전세값과 비슷한 수준에 팔렸다. 전세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세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를 찾는 임차인이 늘고 있고 전세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인천 미추홀구 티중계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으니 집주인들의 신축임에도 전세값을 5천만 원 정도 낮추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잔금을 내야 해서 전세를 원하지만 요즘 금리가 올라 월세만 계약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에서는 신축 아파트 매물이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른바 마이너스 P 아파트까지 나왔다. 내달 입주를 앞둔. 대구남구의 디단지는 분양가인 4억 8400만원보다 500만원 떨어진 4억 7900만원에 매물이 출현했다. 해당 아파트 주변의 한 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잔금을 적어도 2억원은 내야하니 금매물로 마이너스 피가 한두 건씩 나온다며 인근의 시세보다 최대 5천만원까지 맞춰도 안팔려 입주가 불가하다는 사람만 족히 2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68.3으로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4.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